이게 코고리를 다 줄여 준다면 참 좋겠는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아무 소용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?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에 효과가 없을까요? 자 이거는 코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 코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코골리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기도를 막는 이 목걸이, 코골이를 지나서 목걸이, 즉, 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소리는 얘가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, 이 혀를 제어하는 바이오 가드라고 하는 기도를 넓혀주는 그런 기구가 또 제가 개발하는 게 아주 또 훌륭한 게 있습니다. 어,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, 정말 복잡하게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어, 해결 방법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거 효과 없다 뭐 실망할 필요 없고요.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해결을 하지 않고 아씨 효과 없네 방치하면 손에 누가 보냐? 내가 보고 옆사람이 봅니다. 옆사람은 그냥 시끄러운 문제로 끝나겠지만 본인은 특히 이 기도가 막히는 이런 숨소리, 이런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면 산소 부족하죠. 잠 제대로 못 자죠. 다음날 피곤하죠. 피곤하면 일을 잘 못하죠. 일을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? 돈을 잘못 벌죠. 돈을 못벌면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숨 쉬는 문제 하나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소리를 들어보고 내가 이런 숨 쉬는 문제가 있다? 그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